아니 진짜 포탈이랑 이거 같이 깔면 안되는거 아니 10년에 10년 10년 그쪽에 오른쪽 예, 왼쪽, 왼쪽, 왼쪽으로 왼쪽 왼쪽으로 빠져요 왼쪽 오른쪽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됐다 어 제가 죽는 소리 났는데 이때. 네. 또 죽었어? 파함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저거 저 포탈 설치하고 있었거든요 아아 어 없어요 저 패턴이 겹치니까요 맞네아 빼야되겠다 이거 일로 이쪽로 내려갔다. 가 뭐야? 응?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아니, 이거 포탈이 밑으로 갔구나. 죽어 가지고, 아, 진짜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어이없어 아아 끔나 유축 땅 나왔다 이거 유축 땅 나왔다 아니, 왜 효과를 <웃음> 당해야 되는데 왜 아니 진짜 이해가 안돼 아니 지금 유축 땅 나왔다 이거 아 머리 아파 존나 웃기지 아 아니 지 이게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아 존나 좀... 웃긴다 <웃음>